안녕하세요 타이거웅입니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종인간 듀오 17호 18호가 나왔습니다 그냥 바로 뽑아볼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자 갑시다 스텝어 300개부터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자 빨간색이고요 당연히 속성전환됩니다 자 첫번째는 300개 그래서 3개 뽑긴데요 네 지금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건너뛰기 하고 싶었지만, 안 했고요. 참고로, 여기에, 셀도 들어있고요. 미래오반도 있습니다. 제가, 미래오반이 아직도 없는데, 셀도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신캐가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처음에는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나올 것 같냐?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뽑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익스트림인데, 초록색인데, 오반과 트랭크스, 어! 걔네가 듀오거든요. 잠깐만. 자, 지금 우주에, 블루에, 뽀 날려버리고요. 배때기 때리고요. 자일스파파킹두확 확정. 참로아졌졌으은은옹 캐릭터 확정인데 그래도 모르죠. 확정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곱하기 옹예요옹옹로옹파워도 그래서 하나 만약에 나오면은 옹옹옹0 0옹옹옹옹옹 하나 더! 아, 초반부터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어요. 왠지 좋은 게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네, 좋은 건 아니고요. 7연속 뽑기. 그럼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도방정 떤거 횟수 좀 해야죠? 같이 가자. 아, 17호, 18호. 아. 아이 초록색 나메크성 게다가 포드색에 네 조그만 글씨 안좋은 조건이 다 겹쳤어요 네 거기다가 비기기까지 네 안좋은 조건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없던 캐릭터가 나오긴 했네요 세리파가 없었어요 자 너가 이제 17호랑 같이 나와라 네 여기 스파킹 안나올 것 같아요 신 익스트림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뽑기는 망뽑이고요. 자, 진짜 뽑기는 천 개부터 아니겠습니까? 익스트림 이상 출연으로, 네, 어떤 게 나올지, 천개 가보겠습니다. 하! 제발. 다운로딩이 막, 막, 막, 막 올라가고, 자,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자, 이 파란색 땅, 초사인까지 변신했고요. 브로리가 나오면 LL 확정입니다. 브 어, 좋아요 일단 배택이 날렸고 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제발 브로리 등장 아이. 아 등장 안했네요 자그러면 애를 확정은 아니고 프리저가 졌으니까 스파킹 한개 확정 요거 뭘로 변할까요 어? <웃음> <웃음> 자 열개입니다 오? 또다시 아 좋긴한데 너는 벌써 1년이나 지났다 옛날 캐릭죠자 다섯 개째자 여섯 개째 일곱 개 이제 세개 남았어요 이번 어? 또 있네? 와씨 제일 처음에 나온 스파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반다이 난코 엔터테인먼트 아네 <웃음> 뽑기가 망했습니다 스파킹 세개 나왔는데 네망법이고요자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거 어느정도 스택을 쌓고 있으니까요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하면은 한번 무료예요자 과연 날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우! 먹고 싶어요 오 드래곤볼 내 소원은 새로운 LL 가자 자 지금 땅도 설원이죠 아! 브로리가 안나왔네 아 브로리가 안나왔어요 아쉽습니다 자 일단 스파킹 하나는 확정이에요 오 어, 왠지 느낌이 느낌이 좋은데 자 봅시다 네개째까지는 없고요 어, 너왜다 두번 나오냐 그 확률이 더 낮을텐데 자 일곱 개째 자, 이거 보자. 아바가 군다라. 우주에최강아 씨. 어? 어! <웃음> 아, 너또 나오니? 어떡하냐? 너 저번에 진행할 때도 너만 나오더니 아, 이럴 수가. 이 마인보우가 또 나왔어요. 왜 요즘 LL... 마인부만 나올까요? 미쳐버리겠네요. 얘는 듀오처럼 생겼는데 듀오도 아니고 자, LL 처음으로 등장 하나 했습니다. 마인부. 물론 마인부 좋은 캐릭터긴 한데 지금 인조인간이 지금 대세인데 갑자기 마인부가 웬 말이야. 무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뭔가 이제 감이 온다. 다운로딩도 많고요. 감이 없어졌어요. 무료뽑기는 무료하게 지나갈 것 같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 네비겼습니다 희망은 모르겠습니다 더 로스트 후비인데 여기서 오늘 이 뽑기의 이름이 더 로스트 후이거든요 잃어버린 희망 딱 지금 상황이죠 <웃음> 아 이거 어? 자 설마 잃어버린 희망이니까 나와라 아, 네 잃어버린 희망 맞네요 자 일단은 한바퀴는 돌렸습니다 한바퀴는 돌렸는데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두바퀴 가겠습니다 지금 두바퀴 하려면은 3200개 딱 필요한데 딱 두바퀴 되네 야 이거 세바퀴 가면은 현질이네요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웃음>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 중에 과연 신캐 등장할 것인가 자, 어? 그래도 승리했어요. 나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건너뛰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스파킹 하나 확정됐으니까 그 일말의 작은 가능성을 믿어봅시다. 자, 뭘까, 너는? 아, 진짜. 네, 아니네요. 야, 지금 스택 많이 쌓았는데. 실패 스택 많이 쌓았거든요. 자, 잠깐, 잠깐 나갔다 오자. 자 민간신앙 쓰겠습니다 민간신앙 써요 자 민간신앙 타이틀 화면 나옵니다 <웃음> 자 합체 베지트 오즈터 나왔어요 자 왠지 좋은 느낌이죠 사실 드래곤볼 최강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한 베지트 오즈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캐릭터 LL 등장할거라 한번 민간신앙, 믿어보고요. 700개 갑니다. 자, 갖다 줘, 제발. 제발. 7개. 중에서! 일단, 어, 일단 초록색이 아닌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직까지 모르죠. 신캐 모션 뜨면 좋거든요. 아, 전혀 안 떴어요. 헛발이에요. 아, 이런 헛발이! 칙쇼! 아, 막혔다. 진짜, 꽉 막혔다. 아... 스파킹 안나와도 할말 없는 그런 연출이 나왔어요 자세개 여기서 세개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것도 안나왔고요 에잇 에잇 에잇 자 10개가 진짜죠 사실 7개는 네 그냥 준비운동이고요 익스트림 이상인데 그냥 새로운 17호 18호 LL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속성에 17호, 18호, LL. 제발. 제발, 가자. 진짜. 저 편하게 먹자. 날 먹고 싶다. 날 먹고 싶다. 하... 잠깐만, 이거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뽀! 뽀! 뽀! 진짜! 아, 이럴수가. 전부다. 히어로.. 아니 저기 익스트림 나올 수도 있을 것같은데요아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번에오이니임은이이이 합쳐있는 나이오죠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기회는. 저에게 남겨진 기회는 딱두 번입니다 일단 가진 자원으로는 딱두 번만 뽑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이야 이게 연속 두개 나오는 게아 진짜 이런 확률은 되는데 왜더 높은 확률은 안 되는 거야 네신캐 LL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나 진짜 이제 간절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해진다 자 4주년 데뷔해야 돼서, 이거 현질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은, 타워파이파이 나왔으니까, 스파킹 하나는 확정이고요. 자, 과연, 신캠 모션 뜨느냐, 안 뜨느냐? 네, 전혀 안 떴어요. 엘 l 모션도 안 떴네요. 그냥 스파킹. 타워파이파이 때문에도, 우리 한계인 건알수 있죠? 자, 아, 나 네, 미쳤냐고! <웃음> 죄송합니다.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3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주 서바이벌 아니라고. 마지막. 아, 이거 스파킹. 아이. 아, 진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가진 자원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아니, 왜안 나오지? Z 파워 출현 확률은 0.5%나 되는데? 어? 제발, 제발. 내 영상 짧게 끝내고 싶다. 제발, 여기서 끝내자. 그렇지! 자, 이건 LL의 신호죠? <웃음> 진캐 LL의 신호라고 믿고 싶어요! 제발, 브로리 등장해라. 가자, 브로리 팍 나와! 아, 아직 그래도 모르니까 설원이니까 L.L. 그래도 나올 거라 굳게 믿어보겠습니다. 확정 모션은 아니에요. 더 설레라고 확정이 안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안 나왔나봐요. 자세개네개 다섯 개뭐 이렇게 익스트림 이 많이 나와 여섯 개 설마 일곱 개. 여덟개 와 진짜 오늘 미쳤네 이거다! <웃음> 아 미반이 나왔습니다 확률이 절반인데 신캔 아니고 제가 없던 미반이 나왔네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미반 저처럼 별 낮은 분 없을 겁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 중에 아자 교환 소가겠습니다. 티켓 교환해야겠죠. 아 LL은 확실히 서원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서원에서 마인부랑그 다음에 지금 미반이 미래오반이가 나왔는데 아 이거 잘안 되나 이거 얘네 없으면 풀파워 배틀 깨기도 힘들던데 뭐야 한 번밖에 안 되네. 자 여러분들 잠시. 전사가 되겠습니다 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 자! 전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웃음> 흑한전사고요 아마 무료뽑기까지는 못갈 것 같아요 나머지 너무 크게 투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투자한 다음에 무료뽑기는 나중에 또 모으면서 가봐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천어 2,200개 쓰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섯 개 떨어졌고, 스파킹 확정이고요. 다섯 개 뽑기에서 스파킹 하나 확정입니다. 자, 그래도 서런이 짱인 것 같아요. LL은. 야, 왼쪽 18호, 오른쪽 17호 있는데, 좀 둘이 만나서 나오면 안 되겠니? 어? 아유, 왜 타레스 하급전사야! 네, 어? 어? 설마? 아, 진짜 오늘 국회 엄청 나오네요.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구데기만 나와 자 이제 두번 남았어요 이거 하고 나머지는 티켓 두번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또 여기네 아 초록색 남의크석 나오면 은 진짜 기대가 전혀 안 되죠 망했습니다 치고 받고 싸웠어요 어 제발 뭐원기옥 쓰거나 뭐어 순간이동 에너지 파거나. 아, 일단 그래도 그나마 스파킹 하나 건졌어요. 이게 l l 리어 된단 말이죠. 신규 에 l <웃음> 아, 진짜 오늘 국회 천지입니다. 아, 나 이거 4주년 될때폭죽시 아,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아, 안 되겠네요.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연포 마지막 이제 갑니다. 오늘 무리하지 않을게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 어, 같이 무리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티켓 뽑기로 날먹하고 마무리할게요. <웃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오! 제발, 내 손, 에레, 두 개, 신캐로. 어, 가능할까? <웃음> 어, 미쳤죠, 지금. 일단, <웃음> 블루랑 드래곤볼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제가 처음 본거 같은데요. 당연히, 이기지말고 저가지고 베지터랑 같이 싸우지 아쉽네요 아 그러면 신캐확정인데 와 진짜 구데기 오늘 제가 화를 안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캐릭터가 잘 안나오는건 맞는데 나와도 하필 다 구데기만 나오고 있어요 자 다섯개째입니다 와 진짜 구데기죠 언제 저 캐릭터가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캐라고는 눈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다음이 한개죠? 아이 망했다 자 티켓밖에 없네요 아 티켓밖에 없습니다 자 티켓 너무 아쉽다 자 교환소에서 아까 바꿨던 한개랑 요거 하나 더 바꿔가지고 이제 두개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티켓에서 먹을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확률 5% 야 5%면 두개 나올 법하네. <웃음> 제발 잃어버린 희망이 아닌 되찾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웃음> 자 무조건 스파킹 이상인데요. 마지막 하나 먹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아, 제발. 네, 망했고요. 이제 막 탑니다. 제발 방송 한번 살려줘라. 반다이 난코 엔터테인먼트. 건티! 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여러분들이 깃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뽑기 <웃음> 개같이 망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망하지 말고 잘 뽑길 바라고요. 무리한 현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리하게 현질을 안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쌍하니까 내가 네, 그냥 불쌍하다고 해주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꼭 신캐 뽑길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익바, 안녕!